할미가 보기엔 아주 깐지다 자방팔방 그냥 막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아...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망아지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좀 약간 철없게 보이셨나 봐 아빠 날뛰고 다 그렇지 네. 이제 가족이 되면은 이 아버지가 좀 많이 이래라저래라 코치할 걸로 보여지고 그게 이제 자짜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 남자를 내 눈에 넣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 가족이 될 가능성 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운영궁의 해령 제자입니다 두 분의 사주를 가져왔는데 어, 한번 봐주세요 아버지는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심성이 따뜻하고 어,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음. 포용력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36살 요 사람은 할미가 보기엔 아주 깐지다 깐지? 어, 끼돌이 사방팔방 그냥 막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아, 아, 두분 인간과 인간대 인간끼리 어, 예, 어떨까요? 네요 둘이를 보니까 나이 많은 남자가 요 젊은 남자를 보면은 꼭 자기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다 그래요. 좀 이끌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오고 어.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망아지 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. 아막 날뛰고 다. 그렇지, <웃음> 그렇지. 응. 어. 그래서 얘를 내가 좀 이렇게 잘 이끌어주면은 야가참잘될수 있는 애기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걸로 보여져요. 어. 나이 많은 남자분이 젊은 남자분한테 어떤 애정이 좀 있나요? 아니면? 있는 걸로 보여져요. 아, 전에는 뭐좀 아니었을까요? 아니면? 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다. 그냥 좀, 어, 좀 나대는 애가 있네. 이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어, 근데 네. 어떤 계기로 이 남자를 내 눈에 넣었다 그래요? 아, 그 계기는 혹시 뭘? 지금 저한테 보여지는 거는 뭔가 같이 뭘 하는 것 같아요. 둘이 아까 그러니까 만난 거지. 그럼 두 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궁합은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렇죠. 그리고 이 젊은 남자분도 마음이 맑아요. 예, 철이 없을 뿐이지. 장깨를 부리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이 가는 대로 하는 사람이거든, 이 사람이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, 이 아버지 눈에 다 보여요, 사실은. 그러면은 이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거나 이 사람을 많이 같이 끌고 갔을 때 괜찮다는 말씀 시너지가 있죠 예, 그래서 이 젊은 분도 이 아버지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아나 정말로 나를 생각해 주셔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또이 사람이 아는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이 더 많아요 나쁜 마음은 거의 없어요 네. 예. 그렇다면 이두 분이 예. 한 식구가 된다면? 이제 가족이 되면은 이 아버지가 좀 많이 이래라저래라 코치할 걸로 보여지고 음. 그게 이제 이 남자 자손은 어쩌 때는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가족이 돼서 더 그런 거지 음. 서로가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해야지 아버지는 조금 덜 간섭하고 음. 응 젊은 아가는 이제 좀 아+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좀 하고 음. 응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관계지 그러면 두 분이 가족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가능성 이좀 있어 보이는데요 서로... 왜냐하면 두 분이 서로가. 어, 생각하는 마음이 나쁘지 않고 음. 남자분을 좀잘 이끌어 가보고 싶다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두분 궁금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. 이 나이 드신 분은 개그맨 이용식 씨라고 혹시 아시니까요 어. 그리고 그 젊은 분은 원혁이라는 뮤지컬 가수인데 아 이두 분이 어떤 관계냐면 이용식 씨 따님의 남자친구예요 이 둘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방송에서 비추셨을 때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둘이 결혼하고 싶어하네 둘이 되게 좋아한다 어. 그리고 왜냐하면 이 둘이 가 가족이 가 됐을 때 장면을 좀 상세하게 생생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음.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거든요 이용식 씨가 예. 왜그러셨을까요 같은 연예인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. 그냥 내 딸인 일반인한테 시집을 보내고 싶었다 막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 어. 그러니까 아까도 망아지라고 할머니께서 표현하셨지만 좀 약간 철없게 보이셨나 봐 아, 네. 예, 반대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딱 만나서 좀 이렇게 대화를 좀해 보신 거 같아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좀 마음이 깊은 친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좀 뚜렷한 사람이었고 이랬나 봐요 네. 예. 그래서 아 얘를 좀 끌어줘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은 바꾸신 상태예요 그러면 은두 분이 잘 그럴 가능성이 높죠 높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님이랑 그럼 이 원혁 씨랑 그냥 사진만 보시고 음, 음. 그냥 대강 보신다면 둘이 잘살수 있을까요? 잘 결혼하시면 잘. 네, 잘 사실 것 같아요 예, 음. 백년해로 네,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영식 씨가 많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. 어. 내 가족이 이미 지금 그런 마음을 잡수셨다고 보여지고 어. 결혼까지 해버리면 더 이끌어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시작되고 원혁 씨가 그거에서 조금 아 저렇게까지 간섭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. 어. 그니까 서로가 좀 자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줘야죠. 너무 이제 이용식 씨는 욕심을 막 너무 내지 말고 사위한테 또 사위는 아 우리 장인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나 나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어 내가 좀더 신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고 아, 어, 서로를 어, 좀 이해하는 그렇죠, 그렇죠. 음. 배려하는 것 말고는 뭐 사실은 답이 없지. 음. 어, 서로가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.